손오공 자네가 빨리 나아야 나베크성에 있는 크릴인가 부르바 그리고 오바디를 구할 수가 있네 더구다나 베지타 그 버저리 새끼가 부르마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 베지타 이 새끼가 어디서 내 여자친구를 송곤 그 바람피는 걸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나 의사선생님도 무안해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럼 찌찌가 맨날 나보고 번데기 꽂치라고놀려댔는데 도사님이면 그걸 참을 수 있어요? 개소리 그만 짓거리고 빨리 출동해 싸다고 쳐 날리기 전에 지금 온몸에 뼈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출동해 이 노망난 영감쟁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. 이거 히로뽕 정제한 건데, 주사도 필요 없어. 그냥 알약으로 먹는 거야. 이걸 먹는 순간, 넌그 어떠한 고통도 못 느끼게 돼. 어서 처먹어. 야, 빨리 줘봐. 간만에 체해보게. 아이고, 환자한테 히로뽕을 먹여.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. 처먹어. <웃음> 병. 이제 의사선생님 부인에게 찾아가서 저 새끼가 간호사랑 놀아난걸다 폭로하고 말거야 증거사진은 내가 변호사 이메일로 쏠 테니까 그리 알게다. 의사선생님은 돈이 많으니까 합의금 1억은 기대도 될것 같아. 가만, 그럼 나메크 성은 언제 가나요? 폭로부터 먼저 해요. 그냥 나메크 성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왜 폭로해서 돈부터 벌어야지. 이병신아나 네가 부르바랑 바람피는 걸 의사선생님 본원 앞에서 말해버렸잖아. 너도 결국 찌찌랑 이혼당해. 아 그래? 그럼 난 그냥 나메크 성에 가야겠다. 아 아깝다. 1억 의사선생님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. 부르마 알라뷰. 그리고 당신들 돈벌이돈 하나도 안돼 꺼져버려 미안해 오공 사실 부르바가 나비크 생겨서 힘들다 보니 그일인가 눈이 맞았대 뭐야 그럼 여자도 돈도 다 날아간 거야? 당연하지 이놈의 인생 희망이 없어 그냥 끝내야겠다